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원툴 이에실 감는 법 원툴 감는 법 해가지고 네 감아놨습니다 음 베어링 튜닝을 좀할거예요 윈드서프에 추가로 해놓고 나니까 좋긴 좋습니다 참 부드럽고 소리도 그렇고 아, 얘는 뭐새 거라서 윈드서프만큼은 베어링을 많이 넣지 않으려고요 그 녀석은 유격도 이미 좀 생겨있고 제가 많이 썼던 거니까 2017년 작년에 나온 녀석이에요. 입문 모델은 똑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성능 외관상으로도 바뀐 게 거의 없고, 에어로터라고 써 있는데, 이부분 로터라고 말씀드렸죠. 속을 좀 비교해서, 무게가 실제로 몇십 그람 차이가 납니다. 스프에 품번이 있는데, 4,000번부터 해가지고, 4,500, 5,000, 5,500, 6,000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스프이 점점 점점 이 내경이, 직경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줄이 감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4,000번부터 6,000번까지 하면서 무게는 10g, 20g 정도, 5g 뭐이 정도씩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 스프리 금속성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근데 막상 그 녀석을 쓸모 있게 하려면 밑줄을 더 많이 감아야 하니까 총 무게는 아마 더늘어날 거예요 전체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스프리 원줄 강출되는 부분에 약간의 경사를 요 부분을 림이라고 그랬죠 자 드랙 저는 퀵드랙을 사용하지 않아요 퀵드랙은 드랙을 완전히 푸는 건 좋은데 드랙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드랙음을 들으려면 퀵드랙은 해보면 완전히 개방이 돼갖고 바로 이렇게 풀립니다 아무리 원투리를 일하지만 실제로 휙 풀어보면 쭉 그냥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퀵드랙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드랙으로 조절을 해서 힘을 빼서 대상어종을 하려고 하면 퀵드랙은 어울리는 녀석이 아니에요 자이 녀석은 윈드서프와는 좀 다르죠 아 요정도 스플만 벗겨놓고 뭐 간단하게 튜닝할 수 있는 부분부터 베어링 튜닝을 해 볼게요 라인롤러는 자주 경정비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고 각오가 되셨으면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라인롤러에 스텐 베어링이 아니고 세라믹 베어링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염분이 들어가서 고착이 되면 못 쓰게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자주 풀어보실, 각오가 돼 있으시면, 허돼 있으시면, 그때, 그때 풀어보세요. 자, 와샤가, 황동 와샤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자, 분해를 해보면,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 부싱이 이쪽으로 가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일 작동하는 이 녀석, 이 녀석 부분 쪽으로, 넓게. 넓은 쪽으로. 자, 엄청 간단하죠? 음, 요건 부싱이 좀 다르게 생겼네요. 뭐 그래도 들어가는 녀석은 똑같습니다 오호 음. 아니네요 어, 테프론 부싱을 하나 넣어 놓고 그 안에 모양을 잡아서 또 다른 형태의 부싱으로 두 개를 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놨네요 별 의미 없죠 사이즈는 593입니다 내경, 외경 두께 해가지고 593이 두 개가 들어가요 검색을 해 봤죠 당연히 593또한쪽에딱 들어가죠 지난번에 윈드서프 베어링 넣고 그러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기가 없고 그냥 공회전 할때 그때 부드러운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대상어정을 노리시고 고기가 걸리면 가장 먼저 힘 받는 부분이 이 라인 롤러 입니다 뭐 아예 정비를 안하고 리를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정비를 하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가정하에 라인 롤러에 베어링이 들어있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염분이 가장 많이 침투를 하는 곳이니까 그리스를 좀 넉넉하게 칠해줬어요. 바깥쪽 부분도. 이게 밀폐형이긴 하지만 완전 밀폐가 아닌 건 아시겠고. 적당히 발라주고 펴주시면 됩니다. 코팅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뭐, 베어링 튜닝은 너무, 라인 롤러는 너무 간단하죠. 자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고 이녀석을 이렇게 이 녀석한테 이쪽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꼭 맞죠? 해주시기 전에 황동아시 넣어주시고 자자 자, 고기가 걸렸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 자잘 들어가죠? 제가 어느 정도 꼭 조였는데 돌아갑니다 날라가지 않게 조심들 하시고 자, 이렇게 이 녀석 빠지지 말라고 축이 몇 mm지? 뭐 나중에 재보면 되겠죠. 6 mm겠죠 당연히 눈으로 봐도 6 mm네. 이렇게돼 있고 지지 부분 그다음에 뭐 와샤긴 한데 약간 스프링 반달 모양 휘어져 있는 그리고 라인 가드. 좀 사용하다 보면 윈드서프처럼 이 녀석도 뚫으면 되겠습니다. 62사 딱이네요 이거 아마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사출이 위쪽으로 좀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재보면 눈대중으로 봐도 딱1 2 3입니다 저는 위쪽부터. 이 안쪽에 6mm 짜리 그 커버 홀을 씌우려고 이정도까지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터가 분리가 되죠 이 안에 사각너트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뭐 별거 아니네요 윗부분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일체형이구나 이렇게 불기 용이하게 해 놨네요 자, 백허버분 뒷부분에 딱 보이죠? 부싱 이녀석 베어링 넣어줄겁니다 자, 분해도상 3프로스1 이 안쪽에 풀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원래의 베어링이 하나 있겠죠 3프로스1이라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핸들축이 하나 있네요 핸들축이 하나 있고 반대편 어라? 자, 요거참 웃기네요 반대편이 부싱인데 제가 베이트리를좀 뜯어보니까 이 스토퍼 역할을 하는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빼거든요 이쪽으로 오호. 자 커버를 뽑고 이쪽에 부싱입니다 역회전 레버도 좀 구조가 다르네요 메인 기어자 부싱이죠 어? 그냥 나가네 요 이게 10, 15 사네요 자 두번째 하나, 둘, 세개 음, 그냥 넣지 마시고, 브리스 원래 발라져 있던 것보다 이게 어좀 뭐라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싹 정비를 하고 해보니까, 저희 어, 집은 온도를 좀 맞춰놓고 사는 편이긴 한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뻑뻑하더라고요. 반대편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핸들이 들어가거나 어, 핸들 반대편 손으로 저희는 볼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새 거니까. 같은 사이즈죠 세 번째 자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세개넣고자문제이 웜기어가 있죠 이렇게 또는 거에 따라서 양축이 있습니다 저 앞에 똑같네요 윈드소프랑 뭐 비슷하겠죠 웜기어 이 앞쪽에 저 안에 부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새 거죠 아직 제 손을 탄 녀석이 아니에요 어떤 유격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엄기어의 후측 하나 둘세개 라인 롤러에서 나온 부싱 라인 롤러하고 핸들축 반대편 여기까지는 영상이 됐으니까 요 엄기어를 뜯으려면 빼내고 여기를 가공을 하려고 하면 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반대편 핸들축 꽂은 다음에 이 반대편에 원기어는 스프링처럼 생긴 스토퍼죠 베어링 스토퍼 조금은 새 거니까 뻑뻑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원기어와 그 중심축 연결해주는 나사 두 개를 빼시면 중심축이 나옵니다 요 녀석은 굳이 풀 필요는 없어요 원기어를 드러낼 때 같이 드러내면 되니까 원기어와 중심축이 이동하는 이 경로가 2010년 아 그거 기억이 잘안 나는데 가이드가 되는 이 봉이 하나였을 겁니다 이쪽에 왜냐 윈드서프를 뜯어보니까 여기 하나만 있더라고요이 녀석은 가이드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와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중심축이 연결을 해도 이 녀석이 끄덕끄덕 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이런 유격이 많이 없어지죠 만듦새를 좀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자 튜닝 하려고 하는 부싱 그리스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둘게요 두 개짜리 여기서 원기어가 바로 뽑아져 나오면 좋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안 되죠 그래서 쭉 나열할 겁니다 튜닝 할 녀석들은 좀 내버려 두고 이건 안 뜯어봤거든요 약간은 뭉개져 있습니다 볼트가 작은 걸 쓰면서 플라스틱이니까 나사산이 국조 아 이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꾸 빠지고 하는데 여기 끼우신 거고, 여기 보시면 턱 튀어나온 약간의 모양새,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세개 넣고 분해도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원웨이, 아, 짜식, 너 그래, 나중에 끼워줄게. 아, 원웨이 베어링이죠. 원웨이 베어링, 내 기억 맞는 부싱, 이 테두리 있는 게 위쪽이네요. 화면에서 자꾸... 영상을 찍다 보면 손이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안쪽으로 하자니 조심해야 되니까 손이 발발발발 발발, 발발 떨리고 힘들어 하면 까이 거고 요거 요거 요케전이죠 구동, 구동이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나중에 조립할 때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능이 그 다음 요거 베링이 안에 또 있죠? 이렇게 하면 중심축 오 뭐야 원네이 하나 둘셋 오우 어링이 많은데 하나 둘 원네이 셋 중심축 넷 그래서 사버리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사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빼고 이쪽에 스프링 부싱 여기죠 이또 하나 있죠. 아, 이게 예. 끼워놓고 하죠. 자, 두개 짜리입니다. 이게 이녀석이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구멍을 넓혀 주는데 8mm가 철공력이 또 없네요. 할 때마다 공구를 살순 없고, 제가 이 녀석이 있어요. 자, 너무 넓혀 주면 되죠. 8mm 짜리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어느정도 됐으면 그리스를 돋보하고 그리스를 닦아낸다 이 마음으로 하시면 깨끗이 닦입니다 자 더이상 뭐가 안나올 때까지 거기다 닦였죠 8mm 483쏙 들어가죠 다 됐는데 그냥 한번 조립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이 근데 너무 좀 시커멓다 왜? 새거가 왜, 왜 그러니? 이거 돌려본 게 다거든요 제가 아니 왜? 와 진짜 새거라서 내가 라이터 기능 안쓴다 이걸 윗부분 윗부분으로 안쪽에 부싱은 이건 뭐 완전히 프레임 가공하는 거니까 그냥 건들려고요 이제 좀 넣죠 뭐 안에 와셔다 있죠 순서가 자 472.5 먼저 넣고 바로 넣으시는게 아니고 요녀석 가드 있죠 부싱가드, 이제는 베어링가드죠. 이쪽 방향이요? 음, 이게 아니고. 자, 베어링가드, 4팔삼 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 코팅. 4팔삼 자, 한층 안정적이 됐죠? 자, 살살. 아... 조립하려고 하니 빠진 무슨 심보냐 새거라 빠진다 중심축에 들어가고 시커먼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거네요 항동기호가 맞물려갖고 몇번 테스트하다가 좋겠나 봅니다 맞물리는데 조금만 조금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중심축 조립부터 원웨이 당연히 얘는 기름 칠해져 있을 테니까 자 오늘 이 역회전방지 이거랑 홀 맞춰주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페어링 하우징 볼트 살살 살살 적당히 그리고 링 홈파에저에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언네이베어링 뇌경을 담당하는 중심축 넣었으니 잠그고 가죠 완전 분해하려면 베어링도 뺐지만 요 녀석도 뺐어야죠 원기어 가이드 뽑으시면 와샤 있고 이 원기어 길 따라다니게 만드는 그 녀석도 분해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 분해는 아니죠 한 1년 정도 쓰고 뭐 가을쯤이나 내년... 내년 1월? 1월쯤에 또 분해하죠 뭐이 핀이 없는 쪽 없는 쪽이 이쪽이에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쪽 하우징이 얘는 걸쳐져 있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핀이 뭐냐면 자 이중핀 이중핀 이 녀석을 이 밑에 부분 이쪽에 또 홀이 있습니다 저 중심 축 밑에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게 원래이왜 이래 여기 여기 요회전 방지 현재 덥개네요 얘들도 구멍 주인이 있나 봐요. 이 커버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조인걸 어느 정도 힘 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만큼만. 또, 돌아가는 만큼만. 해서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 조여졌죠? 됐죠? 부싱 두 개. 이렇게 됐습니다. 연 녀석. 자, 부품도도 없고, 그냥, 그 염분 침투 방지 겸 모양새.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안에 윈드서프나 크로스캐스트도 여기 이렇게 역회전 방지가 이쪽에 있었죠 버튼이 그래서 그 녀석을 반대로 해주면서 스프링이 좀 약간 밀어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얘는 역회전 방지가 아예 위쪽으로 가있네 이렇게 오히려 더 편해졌죠 이렇게 해서 음. 메기어에릴 전용 그리스라고 이런거 바르면 처음에 릴링감 뻑뻑해요 근데 사용하시면서 어느정도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쯤데서 풀어야 되겠다 하면 시커매져 있죠 그리스도 기어도 전부 다 소모품이에요 음 있었구나 와 제가 있었네요 자 커버를 덮습니다 이제 자 커버 덮고 반대편에 할일 있죠 자 홈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뭐 볼트 조여주시면 되지 뭐. 작은 요 녀석이 여기네. 자, 꼭 조여줬죠. 나머지는 쏙쏙. 적당히. 백커버가 연석을 밀어주겠죠 사실은 베어링 튜닝은 이거 뭐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해 놓고 하시면 나중에 원리도 하시고 편하실텐데 어차피 분해하실 거면 저기도 없어요 얘는 분해도 보시면 사용법 뭐 어디어디에 기름 쳐라 뭐 이런 것만 있지 그런 것도 없네요 전체 분해도 해가지고 어? 부드럽다 자 후면 어우 그래도 뭐 나름 부싱도 넣어 놓고 나의 아, 부싱이라네 그 와샤 아아 에이 무고화 상태인데 의미 없죠 아니 그래도 뭐새고고잘 들어가니까 꽉조이면뻑뻑해지더라고요 이게 있어? 아이 난이 너트 푸는 거보다 뾰족하지게 저런 걸로 그냥 풀면 되는데 이거 이까 이 거야 아니 나이 옆에 이 볼트가 저한테는 더 고난이도에요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짜식이 말이야 다 해놓고 요런 거에서 빈정상해요 <웃음> 아좀 있어 봐라 그래요 그래 그래 그렇지 짜샤 하고 적당히 이링을 먼저 끼울걸 여기죠 잘만 버텨다오 잡았어 아니 나왜 푸는거보다 조이는게 이링은 더 힘들지 어후 짜식 자난뭐 순서대로 얇은 스프링 너트 그 다음에 라인가드 라인가드도 중심축이랑 이렇게 끼었는데 안 맞는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저 처음에 이 별거 아닌 걸로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이렇게 라인가드와 중심축이 맞아야 되는 당연한 건데 처음엔 헷갈리더라고요 다 맞췄네요 별거 있나요? 분해가? 저 녀석 드래그 음 나게 해야 되니까 이 녀석도 조립을 하고 이렇죠아이 이것도 한장한 한 장씩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자쏙 들어가게 해서 이 소리가 드르륵 소리 나면서 스피닝 드래그음이죠 이걸 풀어보시면 안에 두 장이 겹쳐 있을 거예요 자 됐죠 자 저는 퀵드랙이 싫다는 거감성돔을 쳐도 퀵드랙 쓰면 안 돼요 쭉 풀려나가고 원래 드랙이란 게 풀려나가게 고기한테 좀 끈적하게 풀려나가는 팍 치고 나갈 때그힘 때문에 합사가 연신률이 없잖아요 늘어나는 게그 고기의 힘이 세면 딱 끊어지지 않게 쭉 원충장치 같은 건데 퀵드랙은 그냥 풀려나가면서, 그, 밤에 방울 달, 달지 않고, 그런, 그럴 때 드랙 소리? 굉장히 크게, 저기 하죠. 자, 엄청나죠? 뭐새 거라서 그렇지만은, 소리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 음, 됐죠? 자, 베어링 튜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개 짜리죠? 하나, 둘. 라인 롤러에 있는 그 황동 부싱. 그리고 핸들 축세 개. 라인 롤러 하나. 라인 롤러 두 개. 그래서 3프로스 온 4볼짜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9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